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쪽으로 가. 아, 난리, 난리가 아니네. 아 이거 못 이겼어? 아..참 오히려 뭐, 지가 뚫리는거 아니야 아..이거.. 뭐. 이거는 잡아라 좀..아 네가좀 잡아라 이런거 공격할게 아니라..씨.. 아 애들 왜이렇게 멍청하냐 이거 막았어? 일을 쓰고 막네. 그래. 일단 일단 성도부터 까고 이건 좀 잡아라 좀 네가 잡아 줘라 씨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진짜 답답하다. 마주... 아, 아 여기 병력 있구나 아이씨, 영천 막으려고 했는데. 튕기는 바람에. 아, 번성도 병력 많았는데. 오마이 그냥 날라갔네. 아, 진짜. 여기만 먹으면 된다. 아 지금 내가 배트콩 배트콩 막고 있으니까 주로 편하지. 어. 진..창 진청. 진..창으로 왜 안아? 말든가. 땅 하나. 이거 두개 막으면 끝이다. 너 이거 부속 못먹었 어？부속 뭔데？아, 저 항이 많 잖아. 구해성제 한개 됐어 하나 잡고 아이 배트공 진짜 씨. 총압 아.. 아니.. 황스왕은 스틴 방필인데.. 좋아 좋아 아니 잡았다 잡으면 끝인데? 잘마시고 아니 얘안 죽었나? 그치 죽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부터가 귀찮아지는데 지 친구는 와가지 이제부터가 조금 귀찮아지겠지만 어라 아니지, 먹을 때 일단 줄때주 더라도 친구를 해 주고 가야지. 그래. 이제 좀.. 휴전하자에 위쪽은 다 잡았네 뭐하냐 이제 쉬고 있냐? 아.. 부럽다 나도 좀 쉬자 이거 딱 맞고 그만 해야겠다 어, 공격을 하네? 그래도? 어 시간 끌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2대2하면 뭐 당연히 이기지, 지금 지금 4대2를 이겼는데 적당히 하고 내일... 내일 끝내지? 적당히 수비만 하고 하, 얘 아직도 살았네 그 진짜. 슬슬 중국팀은 의지를 잃은 것 같고 아, 이 새끼들. 아, 배트공들 이제 배신하네. 야 진짜.. <웃음> 어, 이제 짱깨들이 안될것 같으니까 배트공들이 배신을 때리네. 일단 요 8번이나 교지에서 막으면 되 좋겠는데? 여기. 8번하고 부릉해서 막으면 되겠다. 막았네? 아이스크 괜히 부셨네 아니야, 푸셨어야 돼. 지금. 아이씨, 계속 쳐들어와. 양양, 영천, 양양, 강릉, 부릉, 8번 이렇게 해서 딱 막으면 되겠다. 아이씨, 한, 한명 디펜서 할 거라, 아이, 진짜. 했다, 아, 천천히 하자. 그래도 딱 얘네 둘한테 배 뚜껑들한테 10개밖에 안 뺏겼네 얘한테는 4개 뺏겼고 10개 이제 무리를 했으니 수비적으로 가겠어 안쓰겠어 그냥 가만하면 물리장수로 얘왜 초급보병이야 지금 대교하고 써놔야겠다. 대교 하나 아닌가? 뭔가 쩝.. 새끼들.. 한중원 지켜야돼.. 아, 좀, 대라, 아, 좀, 대라. <웃음> 더럽게, 아, 씨. 공원을 먹을까 말까? 이8 관포 필요하긴 한데 다음 판에 먹지 뭐 여기부터 잡아야겠구나 이거 왜안 빼는 거야? 아.. 참.. 아 그냥.. 여기 잡아버릴까? 광이 만만치 않아 반격을 하겠어 조금만 보내자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어 아... 부러운 심리. 심의... 아 얘네도 다, 다 포시불동안 갔네